유진이랑 저 뚱땡스랑 사귀나요 <웃음> 리플은 얼굴보고 뽑나요? 그럼 나요? <웃음> 네! 그럼 저는... 왜 뽑혔나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리플 시청자 여러분 유준욱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멤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 정말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몇몇 친구들이 계속해서 댓글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멤버들 한명 한명 찾아가서 해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주주씨, 안녕하세요. 리플 댓글에서 주주님이 꼭 해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들 음, 있는 것 같아서. 해명이요 네. 댓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1, 2, 오너라 업고놀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네. 누가 주주님 굶겼나요? <웃음> 이게 언제적 영상이에요, 대체? 평소에 굶고 다니시나요? 모르겠어요. 저때 배고팠나봐요. 아, 그 당시 배가 고팠다라고 <웃음> 해명을 <웃음> 네.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겠어요. 끝이에요? 일단은요. 끝을 할 거야? 마테님 네? 안녕하세요. 마테님에 대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것 같아서 저요? 마테 38 아니요? <웃음> 어 저는 얼굴이 38처럼 생겼어요 사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실제 나이는 28이라는 거. 그럼 38이 되려면 얼마나 남은 거죠? 10년 남았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아마 10년 미래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아닐까? 저 근데 진짜 38로 보이나요? 삐졌나요? 아니요? 피친 거 같은데? 아닙니다. 저 이런 거 잊지 않아요. 조금 더 속상하지 않나요? 근데 좀 많은 사람도 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어지는 댓글이 준호 마테 사, 40대로 보임 어떠세요? 어떠세요? 40대로 보인다는데? 저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이 얼굴이었어가지고 음. 노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사실 상처를 받지 않아요 제가 원래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생 1학년 때 당연히 버스를 타면 이제 학생 요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 요금이요 해가지고 그표 끊어가지고 마산가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내리래요 성인이 왜 학생 <웃음> 요금 냈냐고 <웃음> 그 민증 보여달라고 등학교 1학년 민증 안 나오잖아요 없는 어. 내용 아니까 다음부터는 그럴 거 하지 말고 성인 요금 타고 내라고 네. 해가지고 그때 좀 상처받았죠 삐졌죠? 네 <웃음> <웃음> 어, 저에 대한 댓글도 있는데요1 3세대 38세라 하길래 영동님과 준호님 대결인 줄 알았네 키키키 영동씨가 지금 몇살이죠2 0이는3 8이아닙니이 애초에 틀렸어요 <웃음> 자다구 댓글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태씨에 대한 댓글들인데요 마태 똥꼬긁는다 이때 왜 똥꼬를 긁으셨나요? 똥꼬를 긁은 건 아니고요. 정확히 그... 저 자리거든요. 맞아. 우리 케미님께서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똥꼬를 긁었던 것 같습니다. 똥꼬를 긁은 건 아니고요.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팬티가 이제 엉덩이랑 엉덩이 사이에 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덩이 골이 깊어요. 음... 그래서 엉덩이가 엄청 크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보여준다. 엉덩이가 진짜 커요. 제가 그렇죠. 한번 만져 볼게요 오 어, 그러네요 그래서 고래 팬티가 많이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똥꼬를 긁은 게 아니라 팬티를 뺀 거다 그렇죠 먹은 팬티를 뱉게 한 거다 그렇죠 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태는 왜 팬티를 입고 영상을 찍나요? <웃음> 유진 씨 네? 이게 팬티로 보이나요? 자못 같긴 해요 아니 제가 왜 팬티를 입고서 뭘찍어요쭉 박히네요 팬티는 아니었다 라고 네. 팬티, 팬티 입고 좀...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아 이거는 주연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아, 네. 할게요 썸피디님 주연님이랑 부부 사이인가요? 예? 네? 저희 머리 위에 물음표 보이시죠? 썸피님의 마이크 저기. 히 전히 살아계십니다 <웃음> <웃음> 자 이어서 제꿈님과 유진님 커플인가요? 아! 많이 물어보긴 하시죠. 오늘는 <목소리>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목소리> 사귀었다가 헤어졌잖아요. 맞아, 이제 헤어져서 번택이라고 아니, 저런 질문 들으면 어때요? 기가 기타... 차요, 그냥. 그냥 기가 차요. 네. 네. 저희 그냥 진짜 연애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각자 연애 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각자 연애를 하고 싶어하고 뭐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네.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안쓸 거잖아. 여기가 네. 답변한 것도 안 쓰실 어, 이, 거잖아. 이거 하면 돼. 저 이것만 나가. 사실 요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 아, 그러니까 왜 이거라고 한거야 재미잖아 얘 즐겨요 얘는 난 쟤, 난 즐기, 야 원래 즐기는 자가 인류야 아 그래? 즐기기만 하면 이제 그냥 훅 가더라 자 다음 우리 영동씨 댓글인데요 어 염둥씨는 리플 고정인가요? 영둥이요 <웃음> 영둥.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저는 이제 항상 이름을 강조하지만 영동이다 영동이다뭐 영동님 양동? 양동이 되셨어요 <웃음> 네, 진짜로 한번더 강조를 하자면 음. 제 이름은 음. 영둥이입니다. 혹시 다른 멤버분들도 이런 댓글에서 본인 이름 잘못 쓰신 분들이 있었나요? 많죠. 어주준님 어떻게? 뭐 어도봤고요 네. 슈슈. 주주는 슈슈. 슈슈. 되게 많아요. 조조도 있잖아요, 조조. 조조 뭐 과도 이런 건가요? 우리 째굽시도 있나요? 저희는 뭐 그냥 뭐 째급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발굽이라고발굽이 뭐 <웃음> 네. <웃음> 뭐 그러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웃음> 네. 전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진짜요? 음, 유진님 유지? 네. 이름을 활용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염둥씨와 슈슈씨 그리고 말발굽씨의 해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웃음> 자 다음은 아, 연주님은 안 계시지만 염둥씨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웃음> 영둥이 연주랑 현피더니 턱에 멍들어 있네요. <웃음>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립을 치면은 네. 연준아가 정색을 하고 <웃음> <웃음> 이러시는 <웃음> 영상이에요. <웃음> 촬영 뒤에 이제 연준오가 네. 라이트훅을 갈겨서 여기 네. 멍이든 건 아니고요. 아침 네. 이때 제가 또 사랑니를 뽑아가지고 맞아요. 술을 먹었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멍이 들지 않지만 여기 멍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피가 차가지고 한 번은 음. 되게 진하게 멍이 들어 있었죠. 네. 아 우리 재꾸님에게 한번 이제 아, 드디어 드디어 네. 리플은 얼굴 보고 뽑나요? 아, 아 남자 제외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리플은 얼굴 보고 뽑나요? 그런가요? 질문에 질문을 하시면 어떡해요? 리플은 얼굴 보고 뽑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누가 하나요? 네. 제가 안 뽑아서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뽑은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 씨 멤버 착출과 관련이 있으시죠? 네 멤버들은 얼굴을 보고 뽑나요? 네 그럼 저는 왜뽑혔어요아 <웃음> 남자 재배구나! 죄송합니다. <웃음> 진짜 얼굴 보고 뽑나요? 아 그게 중요 여태 중 하나죠. 근데 당연히 얼굴만 보고 보는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능인으로서 얼마나 영향을 못수 있는가? 음. 친구 환경 좋냐? 음. 이런 것도 다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멤버들을 분 저희가 섭외를 하는 편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멤버들은 어! 영... 어 봐요! 역량을 보고 뽑았다! <웃음> 아니, 저... 아니 형 잘생겼잖아요. 외... 외모보다는 역량을 중요시한다! 아니 한다. 형 잘생겼잖아요. 해명을 해주셨습니다. <웃음> 기분 좋은 해명은 아니네요. <웃음> 자 우리 유진씨와 마태씨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개월전 댓글이긴 한데 유진이랑 저 뚱땡스랑 사귀나요? <웃음> <웃음> 그분이 사귀나요? 아, 아닙니다아 네. 뚱덩 스는 인정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아 지금은 다시 살쪘어요. 이때는 89일 때고 지금은 오. 93이라서 조금 찌긴 했는데 그럼 뚱탱스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전전제 꿈의 여자는 뺐지 않습니다. 오. 아또 시작이야 또. 아 근데 유독 유진 씨가 이런 멤버들하고 이제 스캔들에 잘 휘말리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거리낌 없는 행동? 아,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네요? 네! 본인은 평소 남자 멤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아니, 네, 인간 취급을 잘안 해요. 어 <웃음> 인간 취급을 안하면 <나면 웃음> 스캔들이 나면... <웃음> 스캔들이 나면... <웃음> <웃음> 에이, 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나 직장에서 <웃음> 어, 좋아하는 사람과 스캔들이 나고 <웃음> 싶으면 그 사람이 인간 취급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스캔들이 낙지됩니다. <웃음> 단독 질문입니다. 오, 제발, 드디어! 제쿱 씨, 사시예요? 아그사실라는그 의욕을 많이 받곤 하는데 네. 사실은 아니고 제가 보면 그러니까 눈이 가운데로 좀 많이 몰려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짝놈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사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네. 안맞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음.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웃음> 사실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다 예,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주에 이 걸쳐서 계속 해명을 해달라고? 아 되게 사실 집착이 많으신데 제가 뭐사 사실은 아니고 그 어렸을 때그눈 가운데로 모으는 습관 오리를 어. 많이 했거든요 네어 그것 때문에 예 눈자 가운데로 몰렸어요 예. 근데 영상 볼 때는 그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니라는 점어 요거는 백구님 주진님 동시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제국 주현 어. 사귀는 거 너무 티나요 <웃음> <웃음> 그렇 어떤 부분에 몰라요 이게 이게 끝이에요 아주잘 어울리네 지금 평소 제꿈님은 주유 주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유는 되게 어, 잔잔하고 되게 성실하고 좋은 동료다 그게 올해 본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3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기지는요 음... <웃음> 아유 3 연기하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그 다음 댓글이 제꿈님 헤어지셨나요? <웃음> <웃음> 아주유이랑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누구랑요? 누구랑 헤어졌다는 거죠? 유진일 수도 있고 <웃음> 그쵸? 네, 그런 건데 오 헤어진 적 수, 없습니다. 시원장에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헤어진 적이 없겠죠. 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주주 씨는 정훈씨를 통해서 <웃음>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이요? 오 되게 <웃음> 민주적이고 음. 분위기를 잘 띄워주는 <웃음> 반장감. <웃음> 어 반장감. <웃음> 네. 혹은 신랑감이 될 수도 있나요? 저는 한참 뒤에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주연이 어머니를 찾아 뵙고 난 뒤에 네. 아예 벽을 두진 않겠다. <웃음> 아 저도 아버님이랑 한번 전화한 적 있어도 있어 어, 어, 어, 어, 맞다, 그,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무슨 일로요? 근데 처음, 처음 만났을 때 네. 처음 만났는데 아버님이랑 왜 전화를 요 아버님이 뭐... 원하시는 며느리상을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본인이 되고 싶었어요? 응. 응? 어? 그때 살짝? 오 <웃음> 아직 열려 있다 고 <라고 웃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사랑은 열린문이다 자 우리 남자 멤버들의 질문인데요 이건 어, 저 네. 포함이고요 전시 상황을 남자들끼리 왜 보죠? 라고 <웃음>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아마 영동 씨가 평소에 저의 자질을 <웃음> <웃음> 의심하실 <웃음> 저의 자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 뭐. 그래서 제가 아마 내 전지상황 본 적도 없으면서 왜 나를 그렇게 판단하냐. 아아아아아아아 아음음 남자들끼리 전지상황 볼 일이 있나요? 아뭐 있죠.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의 상 가가지고 좀 야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능할죠. 저희는 없죠 이제. 저희는, 네, 저희는 없죠. 없죠. 우리끼리는 없죠. 사실 저희끼리 본 적도 없어요. 음. 전지 상황이 아닌 상황을 본 적도 없어요. 다음이어서 아. 주준님에게 또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주주님은 맨날 귀엽죠? 저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거다. 라고 <놀람> 해명을 <다> 해주면습니다 자, 아, <웃음> 유진님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요? 네네. 코에 목이 물렸나요? 아, 여드름이었어요. 제가 여드름이 이제 정말 잘 쏟아가지고, 사실 루돌프인데요? 아니, 왜 누가 이따 사진 캡처했어 뭔데, <웃음> 무슨 사진인데? 거의 뱀이거든요. 금줄이 <웃음> <공주림> 뱀. <웃음> 코에 모기 물린 거 맞나요? 아 여드름이었습니다. 여드름이었다. 아, 지금 그 여드름 잘 해결됐나요? 아 네네 지금 어느 여기 여기 여기. 오좀 풀네요 아예 모르겠네요. 괜찮았죠. 네, 네. 다행이네요. 끝. 끝! 어, 여러분들 댓글 정말 다 읽어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의문 다음에 또 답변해드리는 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